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어, 탁탁오영원해탁탁탁탁탁높서 앞으로 간 다음에 두두두두 오케이, okay, okay, 처음부터 전개합니다. 붐! 붐! 오케이, 여기에서 okay. 여러분 이렇게 해볼게요. 붐! 드루뿜란 세븐! 에빵 붐빵! 붐 차차 붐빵! 붐붐 내가이 믿을 수 있는 내 눈앞에 있너 <목소리도> 네. 포보 때. 오케이, 네, 부 차이. 가궁궁아 풍과 그래, 그래. 응. 응. 아, 틱 동식 틱슝슝슝슝슝슝슝슝슝승승승승승승승 이거 지금 몇 시야? 이거 치 이거 치 이거 치는 게 싫어. 이거 치는 게 이거 치는 게 싫어. 이거 치는 게 싫어. 이이이어어이어어 오늘 그래서 연습 참 고생했죠 <웃음> 지금 3시 7분인데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정말 멤버들 확실히 그래. 연습해야 하루가 마무리되는 느낌이 드는 저, 것, 저... 것 같은데 저희 팀워크가 좋아서 응. 네, 네? 항상 네. 연습을 재밌게 즐겁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<웃음> 정말 고마워요. <웃음> 지금까지 승부 <웃음> 주시하습니다 <웃음> 안녕. 안녕. <웃음> <웃음> 하나, 둘, 셋. <웃음> 지금 가요제축제 연습이 끝났는데요. 어때요? 어때 <웃음> <웃음> 정말 좋다. 저희 <웃음> 지금 끝났는데, 어, 급하게 오늘 이렇게 다 해서 딱 찍어서 보냈어야 돼가지고, 집중해가지고. 막 집중했죠. 또아 안무만 더해고 지금 응. 형은 인타사진이라가 네. 스토리? o t 찍고 아니면... 있는 중 네. 맞아 o t d 춤이 어려웠어요 그... 네. 박자가 빠르기도 하고 세한 컨트롤이 좀 익숙한 것같아 네, 열심히 할니까해주세축제에나 열 o c c e r o n l 가 a funny, f u n 빨리 sheep. I'm 시 o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요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어제 말씀 잘 들어요. 아, 잘 들어요. 예, 잘 들어요. 아, 네. 우리 영생이 17년 가지고 안 느게 해 드릴게. 그래. 춤도 추는 그룹. 아, 안 쓰. 군대는 사장님인데. <웃음> 영주에 일단 일단 뭐 아, 들게 다 끝내자, 끝내자. 뭐 한번 딱해 보자. 들리 아닌지. 뭐지? п о р я д τ 전화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? <목소리도> 아니 아니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는나하하 <목소리도> <여기가 목소리도> <목소� <interrupted> <목소리가> 아 <목소리가> 근데, 네, 근데 약간 그런 풍성하 한번 스 예. 해해 이거 하나 해 보자. 거지호거호 알 3번에 왔어. 아, 알았어. 아, 알았다 알ás, 똑같이 뒤로 가서 해야지. 너, 너… 너 기준으로 모여. Treated, 한 번만 더말하 <웃음> 좋아! 이렇게 타는 느낌이안들게 이렇게 돌아 이렇게 오, 이렇게 오, 너무 이렇게 이렇하다이이 하면 이렇게 이렇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이 하면 하면 게면 w a n stay with you. 이번엔 승관이랑 KBS에서 대축제에서 둘이 티엣곡을 합니다. 열심히 연습합니다. 네! 아! 갈게. 아, 안녕. 안녕. 아, 내가 어떻게 좀 메인 조금 더 세게 해줄까? 음... 좋은 거 같은데? 좋은데 음. 그거 막 위에서 음. 너무 음. 호흡 안 빼면 나 내가 호흡이 빠지니까 아, 같이 그래. 그냥 호흡을 꼭빼주는게 좋을 거 같아 이렇게 어, 예. 마이크 체크 1, 2, 3, 4, 파 6, 스9 저는 지금 도겸 순간 어 KBS um. 가요대 축제 함께 라는 곡을 연습을 합니다 기러들이 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함께 행복해요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원징어 더지않겠지더 없어요 <웃음> 그 <가봐서>, 가봐야 알겠는데? <웃음> 음, 너무 바라봐도 <바라봤네. 웃음> 그런 거바라요바라보 <웃음> <바라보, 웃음> 수밖에, 수밖에 없어요 그 수많은 시서 울고 싶었던 얼마나 었니 보면서 해 애을때난 비로소 강해진 나를 볼수있어서 함께하는 사랑이 그렇게 만든 거야 우와 <eyebrow> 앞에 봐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? 너무 근데 오히려 다만 앞에 보면 내가 가사를 또 까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 <뭐라고> 앞에 오면 물론 편한 대로 하자 너를 보면서 참아야 했었을 때난비로더 강해진 나를 볼수 있었어 함께하는 사랑이 그렇게 만든 거야 아 아아자그 아. 라스트 연을 해볼까 뭐야 갑자기 어? <웃음> 뭔가 카메라가 찍히는 것 같겠지 그래 그래 라스트 연을 한번 해볼까? 해볼까 한번 퍼펙트하게 그럼 모니터랑 찍어볼까 모니터 좋은데? <목소리> <목소리> 나 먹으면 그냥 나도 앞에 붙으니까나 <웃음> 갔다가. <웃음> <웃음> 순간이랑 나의 목소리 하고참 좋은 거 같아. 항상 응. 할 때마다 느에 맞아 근데. 아니 진짜 잘 맞아. 서로가 서로를 이제 보완점이 있, 있어가지고 잘 해보자네. 어. 내일 가면서도 한번 해보고. 아이 돼. 이거 어떡하지? 참아야지. 미.